장예모 감독의 2002년작 영화 '영웅은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형가의 이야기'를 새롭게 각색한 수려한 영상미가 돋보이는 무협 액션 영화입니다. 이연걸과 양조이, 장만옥, 장쯔이 등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며 각 인물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활용, 전대미문의 깔맞춤 액션을 선사해 주는데요. <목소리> 여기서 견자단은 진시황의 목을 노리는 음무장공으로 등장 황비용 2편으로부터 딱 10년째를 맞이해 이연걸과의 두 번째 결투신을 펼치게 됩니다 검술의 달인 무명과 창의 달인 장공이 펼치는 그림 같은 대결신 맹인학사의 연주에 맞춰 칼과 창을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말 그대로 용호상박의 진술을 보여주었는데요 한 장면 한 장면이 놀랍도록 아름답고 심한 물을 표현한 흑백 화면은 비장미가 가득합니다. 명실공이 무협영화 역사상 최고의 대결신. 이 장면을 개봉 당시 극장에서 봤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복 받은 사람입니다. 삼국지 명장 관우는 맥조 휘 장문강 감독의 2011년작 영화입니다. 소설 삼국지 연희 속 관우의 오관 돌파를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인데요. 여기서 견자단은 무정 무패의 관우 역으로 등장 진 삼국무쌍의 진정한 실사판을 그리게 됩니다. 하비성 전투 후 조조의 부하가 되었던 관우. 어느 날 자신의 큰 형님인 유비의 생존 소식을 듣고 귀환을 결심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유비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려 다섯 개의 관문을 을 돌파해야만 하는 개같은 상황 바로 그 유명한 오관돌파의 시작 이었죠. 원작에서는 학고였으나 창술의 달인 으로 다시 태어난 공수를 시작 으로 <놀람> 을 맞은 채 싸워야 했던 낙양관 무쌍 평양관 왕식과의 1대1 대결 등 매우 다양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전투 가 연이어 펼쳐지는데요 관우가 빙의된 견자단이 선사하는 탈시이금 청룡 언얼도의 세상 묵직한 액션 삼국지의 그리고 관우의 팬이라면 완전 추천합니다 다음은 진덕삼 감독의 2014년작 일개 인적 무림입니다. 영문 제목은 쿵푸 킬러 말 그대로 쿵푸를 이용해 살인을 일삼는 미친 새끼가 등장하는 영화죠. 각 분야의 무림 고수들이 연속으로 살해당하는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범인은 무림의 은둔 고수였던 펑 위슈 그의 목적은 곳곳에 숨어 살고 있는 모든 고수들을 지 손으로 잡아 족친 뒤 최후의 1인이 되어 무림을 평정하는 것이었는데요. 한마디로 뒤늦게 도져버린 부록의 중이뼈 늙음하게 찾아온 질풍노도의 갱년기 부작용이었죠 결투시엔 상대방의 주특기를 그대로 복구 완벽하게 제압해버림으로써 복순과 명예를 모조리 빼앗아가는 매우 악질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견자단은 최후의 생존자인 하홈으로 등장 무림깡패 펑이쉐의 유일한 맞수가 되어 운명적인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한밤중에 도로 위에서 펼쳐지는 위험천만한 아재들의 다이나믹한 맞장 현대를 배경으로 정통 무협 액션이라는 고전적 소재를 결합 색다른 재미를 안겨주었던 숨은 걸작입니다. 견자단의 팬이라면 단짠 팝콘 챙겨들고 자신있게 도전! <웃음> 여비신 감독의 2005년작 살파랑입니다. 제목인 살파랑은 전쟁과 파괴, 탐욕을 물리치는 영웅의 운명을 지닌 자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안타깝게도 정식 개봉은 하지 못했지만 영화 팬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견자단의 존재감을 확고히 다져준 작품입니다. 여기서는 총두 번의 인상적인 액션 신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최고의 명장면 바로 견자단과 오경의 골목 결투신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각각 단검과 삼단봉을 무기로 미쳐버린 호흡을 선사하는데요. 이 장면 역시 타니가키 켄지가 무술 연출을 담당, 한층 속도감 넘치는 최고의 액션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몇몇 장면에서는 두 사람의 애드립까지 더해지면서 장면의 완성도가 더욱 견고해졌는데요. 글자 그대로 백문이 불여 일견. 안 보시면 정말 후회합니다. 不过你要是 Și 好这是 wie f i g u r 다음은 영화의 최종보스였던 홍금보와의 대결씬 단순 타격액션이 줄을 이루던 무술영화계에 사상최초로 종합격투기를 도입 일대파란을 일으켰던 레전드 격투씬입니다 견자단대 홍금보라는 미친 조합과 쉴새 없이 터져나오는 크래플링 콤보 뒤지게 아플 것 같은 화끈한 타격감이 보는 이들의 시신경을 맘껏 조져대는 장면이죠 무술영화 팬이라면 반드시 필견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작품은 여비신 감독의 2007년작 도화선입니다. 극중 견자단은 불의를 보면 눈이 돌아가는 열혈 형사로 등장 범죄자들을 신나게 쥐어 패며 역대급 구타신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살파랑에서 선보였던 MMA 기술을 한층 더 업글, 타격기와 그라운드 기술을 적절히 섞어가며 그야말로 피떡실신 KO의 진술을 보여주었죠. 다은 최종 보스 포지션인 예성과의 대결씬 말 그대로 영화 역사의 길이 남을 최고의 결투신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현란한 발차기로 한방을 노리는 예성과 여기저기 바닥을 쓸고 다니며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는 견자단의 대결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결전답게 불꽃 튀는 공방전이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최고로 손꼽는 레전드 격투신이었죠 굳이 영화에서 실전성을 찾고 자빠진 프로 불편러들도 웬일인지 이 영화 앞에서는 하나같이 입국탑, 역시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哇哇哇<音><音><音><音> 은 유희강 감독의 2 0 1 0년작 정무문 100대 1의 전설입니다. 원제는 정무풍운 1995년 견자단이 주연을 맡았던 드라마 정무문의 속편으로서 정무문 이후로 이어지는 진진의 행보를 그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전선으로 파견되어 독일군을 무찌르고 이후 상하이로 돌아와 천산 흑협이라는 부패를 생성, 중력을 무시한 채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슈퍼 견자단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진진의 주적은 침략자 일본의 제국주의 군부, 맹공을 쏟아붓는 진진의 주먹에 휴풍 낙엽처럼 쓰러져 가는데요. 진지는 또다시 단신으로 홍구 도장을 급습 무려 100대 1이라는 레전드 액션 씬을 찍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견자단의 액션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분노조절 실패 연문 시리즈의 절제된 액션과는 또 다른 느낌의 곱이 풀린 견자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갑상선을 후려치는 요즘 시원한 사이다를 원하신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놀람> 연문 시리즈는 20세기 초중반의 중국을 배경으로 이소룡의 스승이자 영춘권의 종사였던 연문의 일대기를 그린 정통 무협 액션 대체 역사극입니다. 살파랑의 여비신 감독이 전 시리즈의 연출을 맡았으며 홍금보와 원화평이 각각 1,2편과 3,4편의 무술감독을 담당 각자의 개성이 양껏 드러나는 테크니컬 액션의 진수를 보여주었는데요. 이번에는 각 시리즈에 등장했던 최고의 명장면들을 선정.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1편 중반부에 등장하는 미우라 도장의 10인 격파신입니다. 무려 10명의 적을 상대로 압도적인 무쌍을 찍어내린 연문의 모습은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해 주었는데요. 명실공이 시리즈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연문 2편의 원탁 결투신입니다. 홍콩의 무술 고수들이 연문을 굴러서 터쇠를 부리다가 보기 좋게 역광광을 당하는 시원시원한 장면이었죠. 특히 마지막에 벌어졌던 홍금보와의 1대1 대결 장면은 글자 그대로 레전드 그 자체였습니다. <목소리> 연문 3편에 등장했던 마이크 타이슨과의 이벤트 매치입니다. 부드러운 위빙을 구사하며 강력한 한방을 노리는 타이슨의 펀치와 빠른 연타가 돋보이는 연문의 영충권이 색다른 볼거리를 자아내는데요. 각자의 장점을 잘 드러낸 뛰어난 무술 연출이 두 눈을 즐겁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문파의 정통 계승자 자리를 놓고 두 명의 영춘권 고수가 맞붙습니다. 동료끼리의 결투인 만큼 시리즈 사상 가장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며 무기술부터 박투술까지 영춘권의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등장하는데요.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세상 화려하고 절도 있는 액션 개인적으로는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맞장 신으로 손꼽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연문 4편에 등장했던 태극권과 영춘권의 대결신입니다. 이번에도 연문은 자신을 배척하는 중앙회관의 사부들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데요. 결국 무술협회장이었던 만종화와 1대1 대결을 펼치게 되죠. 북파무술의 대표인 태극권과 남파무술의 대표인 영춘권이 벌이는 세기의 빅매치. 중국의 전통무술이 가진 실전성과는 별개로 화려한 기술들의 나열은 여전히 멋지게 표현됩니다. 마지막은 연문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했던 최종 결투신 스콧 애킨스와의 1대1 대결 장면입니다. 여기서 스콧 애킨스는 해병대 교관이자 인종차별주의자인 바턴 게디지로 여련 오직 공수도만이 최강의 무술이라며 중국인들을 뽀개고 노는데요.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연문 아저씨가 직접 나서서 참교육을 펼치게 됩니다. 아주 그냥 대놓고 노골적으로 동서양의 맞대결이었죠. 기본적으로 중국 국뽕이 넘사벽으로 깔려있는 전형적인 반일반미 민족주의 영화지만 적어도 액션 하나만큼은 레전드를 찍고도 남았던 구루의 명작이었죠 영화에 담긴 메시지 따위 한쪽 귀로 슬쩍 흘려주시면서 닥쳐라 이 자식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액션에만 집중하시면 모두가 해피해집니다